있다. 겨울철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두피 속 유수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탈모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탈모를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대한민국 인구 중1 천만 명의 병, 탈모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알아버리. 얇아진 머리카락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면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할 때다. 2020년 매출을 분석한 결과 탈모 및 두피 관리 샴푸 매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고 20-30대의 구매 비중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스무트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말인즉슨 젊은 층의 탈모 고민이 증가하면서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20 물결표 사인 30대의 탈모는 가르마나 헤어라인 또는 원형 탈모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 탈모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유전이나 호르몬과는 상관이 없다. 젊은 층의 탈모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지속적인 펌과 염색, 다이어트 등의 원인으로 탈모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원인으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지거나 두피 열을 발생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모공 확장, 모발 생장 과정을 단축시켜 탈모를 유발하는 것. 그렇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홈케어만 제대로 해줘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흡연이나 음주, 과도한 굶기 위주의 다이어트, 불규칙한 수면시간, 서구화된 식단 등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해요. 탈모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지름길이죠. 솔랩 연구개발부 박미진 부장은 탈모를 촉진하는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조언했다. 탈모 증상에 좋은 음식들을 꼽아봤다. 우선 검은 작물들을 들수 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검은콩이 대표적이다.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고 파괴된 신체 조직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준다. 콩 단백질 성분인 아이소플라보는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두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은깨 흑미는 위장이나 간장, 신장을 활성화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머리카락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낸다. 흑미에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안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흑임자라고도 불리는 검은깨도 간장과 신장이 허해서 생기는 탈모에 좋다고 한다. 곱게 갈아서 우유나 생수, 요구르트에 타서 아침마다 마시면 탈모 방지에 좋다.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꾸준히 먹으면 머리에 윤기가 흐르게 된다. 다시마는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카로틴 형성을 돕는 비타민 A와 손상된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비타민 D, 머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E가 듬뿍 함유돼 있다. 견과류인 호두 열매를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호두 잎을 달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새치를 예방하고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흥미 맥주효모, 비타민 B 복합체인 비오틴, 비타민 B7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다. 비오틴은 두피와 모발뿐 아니라 피부와 손톱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 비오틴은 달걀 노른자, 유제품, 연어, 아보카도 등에 특히 많이 함유돼 있는데 매일 챙겨 먹기 어렵다면 캡슐 형태의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다. 다만 비오틴을 처음 복용하거나 5천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호두 여성들 사이에선 맥주 효모도 각광받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탈모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맥주 효모를 먹게 했더니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낭줄기세포 유래성장인자 함량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산후 탈모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모유수유 등으로 탈모약 섭취가 어려운 여성들이 특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피부 발진, 알러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통풍 환자가 맥주 효모를 먹으면 요산 수치가 높아져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